오늘은 여러분들과 링 운동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서서 하는 운동부터 한 다섯 가지 정도 해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중립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골반이 뒤로 꺾여서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만이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중립인 상태, 치고를 살짝 들어 올려서 중립인 상태를 유지해 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링을 무릎 사이에 낄 건데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바깥으로 다리는 턴 아웃 15도 정도 해줄게요. 그렇죠. 바깥으로 약간 팔자로 이 상태에서 발바닥은 바닥을 미시고 키는 큰 느낌으로 복부는 조여주시고 살짝 자세를 구부렸다가 발바닥을 밀면서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조이면서 올려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후 어렵지 않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서른 번 정도 해볼게요. 하나 업둘업셋업넷업 업, 업,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열업 링을 조인다는 느낌보다는 키가 커지면서 무릎을 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열하나 업 열둘 업 열셋 복부 조이면서 업 열넷 업 열다섯 엉덩이도 조여볼까요? 열여섯 열일곱 18, 어깨는 쭉 밑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19, 20, 21, 22, 23, 24, 25, 26, 27,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링을 옆구리, 옆구리에 대시고, 그래서 골반에 여기 앞에 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죠? 뼈 옆에 골반, 우리가 팬티 입는, 팬티 라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주셔야 돼요. 허리에다가 두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두신 상태에서. 손목이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주시는데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되고 날개뼈 밑으로 근육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힘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멈추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내쉬고,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유지해볼까요? 키 크게 들이마시고, 갈비뼈 늘리면서 골반 기저까지 공기를 쭉 넣으시고, 내쉬면서 회음부에 있는 근육 조이셔가지고 갈비뼈도 닫아주세요. 그래서 배를 조금 더 납작하게, 호흡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다시 들이마시고, 유지, 후,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척추를 쭉 세워주시고 어깨 내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이기. 하나,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기 조이고 난 다음에 호흡 세번둘 마지막 셋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링을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셔가지고 허리 안 꺾이게 잘 하고 계시죠? 엉덩이 옆에 가져가시고 손바닥은 쫙 펴주시고요. 쫙 펴지신 손바닥으로 서로 링을 살짝 조여주세요. 쭉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손바닥이 여기에 완전히 밀착이 될수 있을 정도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 상태 유지 그렇죠? 유지하신 상태에서 10초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기를 할 텐데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어깨 운동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하나 계속 조이고 계시죠. 둘, 셋, 배도 같이 조여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링을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당기시면서 양쪽에 팔꿈치랑 이 어깨라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살짝 조였죠? 그러면서 팔을 옆으로 180도 펴가지고 밑으로 다시 180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 면에서도 180도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도 180도예요. 그래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집어넣기, 집어넣기 동작을 하시면서 팔끝, 양쪽의 팔꿈치는 옆으로 끌어당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갈비뼈가 들리지 않도록 복부를 조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아홉, 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저리거나 당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링을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뒤에 이렇게 걸어 줄 거예요. 그렇죠. 거셨죠? 그래서 중력이 노출된 자세에서 이목 운동, 리트렉션 운동이라고 그랬죠? 재정렬 운동을 해주시는 게 목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손바닥이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손바닥이 손등이 보이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바닥이 보이게끔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얘는 앞으로 밀고 목은 뒤로 기대듯이.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계속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너무 세게 밀, 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최대한 밑으로 끌어당겨 주셔야 돼요. 밑으로, 그렇죠? 앞으로만 미시면 위쪽에 있는 삼각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깨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를 밑으로 내리는 거 먼저. 그다음에 본인이 어, 대시는 힘좀 음, 약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뒤로 당기는 힘을 유지해 보세요. 그렇죠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모아준 상태에서 머리는 이동하지 않을게요. 머리는 그 자리에 계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만 하나 들어주세요. 다시 둘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몸이 기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셋넷 다섯 여섯 복부 조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 방향도 해볼까요? 하나, 균형 잘 잡으시고 둘, 후 셋, 후,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히 잘 하셨어요 내리고 팔 한번 풀어 볼게요 이번에는 예전에 스쿼트 방법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얘는 턴아웃 45도를 해주세요 얘는 어깨 넓이 두배로 충분히 벌려 주시고요 벌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운전대 잡듯이 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최대한 이 무릎이 안쪽으로 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발바닥이 들리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려가지고 발의 외측 부분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충분히 본인이 앉으실 수 있는 데까지 앉아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바닥하고 평행하면 제일 좋아요. 다시 둘후 다시 들이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중립이에요.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더 많이 앉으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아니고 앉으실 때는 척추는 바닥하고 수직 이렇게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동작이 다시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척추 세우고 열, 열하나, 열둘, 13후14 15 16 17후18배 후, 조이시고 19후 숨을 유지 한번 해 볼게요. 유지 자세 유지 버티시고 외측 그다음에 뒤꿈치 힘이 들어가게 유지 척추 세우고 배 집어넣으시고 하나 하면서 팔 머리 위로 둘셋넷 다섯 유지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앉은 자세에서 운동을 해볼게요. 일단은 편하게 앞바다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앉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링을 밑에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겹쳐서 밑으로 어깨는 피시면서 얘는 눌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허리를 뒤로 쭉 펴주실게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자세가 꼬부정해지겠죠. 그래서 본인 팔 길이만큼 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둘 목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천천히 해주세요. 셋넷 이때는 허리가 꺾이셔도 되는데 복부를 조이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원위치 왔다가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을 충분히 해주시고 천천히 해주셔야지 어지럽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링을 껴주시고요. 위쪽 다리도 이렇게 링을 껴주세요. 손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복부에 살짝 힘을 주셔가지고 골반을 너무 100% 이렇게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두신 상태에서. 척추를 너무 바로 곱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동그랗게 곡선을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팔꿈치도 살짝 구부려도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상체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그 대신 목이 앞으로 나온다던가 등이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닥으로 푸시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20번 해볼까요? 하나 발끝 길게 늘려주시면서 둘 셋, 후, 배 조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바꿔볼게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을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들이마시고 엉덩이 밑에 근육을 쓰셔가지고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가락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주이고 호흡하시면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그렇게 두시고 그대로 발목을 한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천천히 원위치, 다리 바꿔서 무릎 위에 발목을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넓게 잡으셔도 되고 햄스트링 스트레치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무릎 사이에 링을 껴주시고 다리는 안쪽 면이 이렇게 서로 붙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은 이 상태에서 쭉 펴주세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살짝 폈다가 내쉬면서 조이기. 그러면서 가슴도 쭉피시면서 손바닥도 바닥을 밀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밀기. 다시 들이마시고 새 팔꿈치를 완전히 피실 필요 없어요. 그럼 락킹 되기 때문에 살짝 구부린 상태. 외관상은 다핀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짝 구부린 상태.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20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엘보 서포트 한번 해볼게요. 엘보 서포트 하신 상태에 무릎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다리는 발은 벌려 볼게요. 발은 벌리신 상태에서 링은 계속 살짝 조이고 계시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펴기 하나 무릎 펴기 둘 무릎을 이렇게 밑으로 펴시면 안 되고 무릎을 위로 그 대퇴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섯 일곱 배 주이시고 여덟 아홉 등이 안 무너지게 열 11, 턱은 아래쪽으로 당겨주시고 13, 14, 15, 16, 17, 18 시선은 본인 배 19, 마지막 20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해볼게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링을 이렇게 대시고 다리 길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아래쪽 다리를 링 안으로 넣어주시고 위쪽 다리는 위에 얹어주세요. 얹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일직선으로 누워주시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발끝, 발목, 무릎, 고관절, 몸통, 어깨, 귀 부분이 일직선 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 머리를 받쳐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쪽 링을 조여줄게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조일 때는 복부도 같이 조여주시고, 아홉, 항문도 조여주시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잘하셔서 이번에는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위로 올려서 이 발목을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1, 2, 하나, 둘, 복부 조이고, 셋, 다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복부를 먼저 조여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후, 열넷, 열다섯, 천천히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다리를 들이마시고 링보다 위로 더 올릴게요. 그래서 링만큼 올리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올릴 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시거나 이 골반의 중립이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위치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중립을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더 크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터치, 셋, 넷, 후, 넘어지지 않게 다섯, 복부 조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등은 항상 정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발등은 정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열번 하나, 둘, 셋 복부 같이 쓰면서 넷, 다섯, 여섯 조이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반대쪽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양쪽 다리에 발등이 정면을 보고 계셔야 되고, 일직선으로 몸을 어, 잘 정렬 하셔가지고 처음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허리가 계속 꺾인 상태로 하시거나 비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쪽에 있는 링부터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후, 넷, 다섯, 골반 흔들리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올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수직으로 쫙 올라가셔야 돼요. 다섯 가볍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위쪽에 있는 다리를 올려서 하나, 둘, 발가락을 길게 셋, 약간 끝을 다리를 길게 늘리면서 다섯 올리기 전에 복부 힘을 주셔가지고 복부 힘으로 다리를 올리셔야 돼요. 다리 근육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18, 19, 20, 21, 22, 23, 24, 25, 26, 발등 계속 앞으로, 27, 28, 29, 30.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동작 두 동작 하고 마칠게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 들어주신 상태에서 팔을 쭉 펴주시고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서 몸을 쭉 스트레칭. 다시 왼쪽으로 돌리시면서 몸을 쭉 스트레칭. 다시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 다시 반대쪽 스트레칭. 한번 더. 다시. 천천히 원위치. 서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서클을 돌려주세요, 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흉곽도, 서클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넷. 다섯.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공유치. 어깨 한번 풀어주시고. 오늘 링 운동 어떠셨나요? 어, 링 운동은 약간 저항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소도구 중에서 링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시고 건강해지세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앞에 부분 스트레칭과 골반 스트레칭, 엉덩이 스트레칭은 어, 평소에 잊지 마시고 운동하시기 전후나 평소에 무조건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저랑 약속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